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인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5년 넘게 계속 얘기해줬죠. 자, 마음과 마음은 창조력의 원천이지만 창조하려면 생각 이상의 것, 즉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은 생각은 잠재의식의 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다 자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다 뭐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서울대 간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거나 몸짱이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미친듯이 먹고 있다거나 행동을 정반대로 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그런 것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다 자,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자,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었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자, 내가 내 잠재의식에 내 소망을 심었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서 움직이라고 했죠, 제가. 네, 그거 같은 말입니다. 행동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된다. 자 타인이 대부분의 어려운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할게 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하지만 내가 더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나 자원을 조정해 관리 임무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육체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행, 생각을 행동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자 물론 잠재의식의 힘만으로 소망의 대상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피아노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틀 후 이웃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피아노 둘 공간이 없다면서 아 혹시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때는 이삿짐센터에서 피아노를 옮겨줄 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다. 반면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피아노 연주에 놀라운 재능이 있거나 잠재의식을 통해서 크나큰 음악적 영감을 받고 바로 상상 속의 곡을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피아노 연주법과 악보 읽는 법, 작곡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곡을 연주하고 작곡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공부와 연습은 힘들기보다는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다면 공부하거나 연습하는 게 힘들지 않고 재미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인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5년 넘게 계속 얘기해줬죠. 행동하라는 말을 제가 5년 넘게 정말 수백 번도 넘게 한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어, 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죠. 인간으로살할 소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지 어,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마음공부가 아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도 그죠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보고 싶어서 어, 보고 싶어서 막몇 시간 거리를 가기도 하잖아 갔는데 뭐 10분밖에 못봐 10분밖에 못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 10분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갈수 있잖아요 기꺼이 그냥 보고 싶으니까 맞잖아 내가 마음이 가면 갑니다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가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감성이 메말라서 사랑으로 비유 하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비유를 바꿔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5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간다면 아니면은 뭐차 타고 간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10억을 받는다고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안 가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기도 아니고 보증되어 있어 검증되어 있어 무조건 거기 가기만 하면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 연차 쓰고 월차 쓰고 뭘 해서라도 아니면 그냥 회사를 그냥 말없이 어 안가고서라도 무조건 다음날에 눈썹 휘날리면서 갈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움직여요 사람은 근데 내가 안한다 사실 그거 정말 원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짜 내가 그게 원하는 일이 맞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맞나 그냥 아 이거 하면 먹고 살수 있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하거나 어떤 소망들을 가질 때는 별로 재미없거나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내가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원하는 일은 그거는 내가 사실은 심상화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계속 떠오를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은 계속 떠올라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떠올리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르잖아 내가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떠올라 아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나? 아까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들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돈은 지금 잘 있나? 내 지갑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그런 말 했죠. 소망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그 사랑에 빠진다는 건 뭐야? 정말로 좋아하는 소망을 가지면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시작이 어, 내가 정말로 설레고 좋아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자, 잠재의식의 창조 과정은 내가 직접 이끌거나 감독하지 않는다. 잠재의식 단계에서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무한한 지성과 협력해서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줄때 나의 역할은 바뀐다. 자, 잘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창조 과정에서 직접 이끌거나 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재의식의 단계에서 할 것은 뭐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유지를 하고 기대와 감사의 마음에 머무는 것 그냥 감사의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게 전부예요. 그런데 자, 잠재의식이 무한한 지성과 협력을 해서 내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내 역할이 바뀐다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을 해야 한다 자, 선물은 잠재의식 속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다 선물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현실의 나에게 주어진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선물을 받은 즉시 행동해라. 과거나 미래에 행동할 수는 없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맞춰서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고 계획할 수는 없다. 미래에 예측한 일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수 없다. 지금 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관심이 가는 일이 있다면 관심 분야의 책을 읽으며 자세히 알아보고 주변 사람과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 끌린다면 신입 직원으로 취업을 하거나 인턴으로 근무를 해보자 자 이직할 기회가 생기거나 꿈꾸던 사업을 할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행동을 미루지 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여라 주체적으로 뭔가 기다리면서 뭐가 되면은 뭐 해야지 A가 되면 B를 해야지 이게 되면 저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내가 만들어라 내가 인생을 개척하는 개척자고 내가 창조자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나 실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자 잠재의식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영감 같은 겁니다 영감 영감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세요 어? 맨날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감인지 에고의 생각인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충카님 이렇게 핑계들을 대시는데 그냥 하면 됩니다 영감이든 에고든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평상시에 들던 것과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냥 해봐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약간 돈이 들어가거나 뭔가 위험성이 있거나 리스크가 좀큰 것들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해봐도 되는 거면 그냥 해보세요 그냥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가. 뭐 한번 해보고 싶다. 해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거 아니면 그냥 해보세요. 어, 그게 필요하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포밀리 분들이 의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아직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한한 지성과 협력을 해서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줄때 그걸 잡는 것이 뭐다? 행동이다 뭔가를 하는 것 어? 오늘 내가 뭐 어디 나가보고 싶다 아니면 오늘 내가 모르는 이성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 해봐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해봐 아, 내가 오늘 예쁘게 입고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 가봐 가봐 아 내가 노래를 뭔가 잘하고 싶어 그럼 이제 노래하고 가봐 뭐 기다려 어, 뭐가 어떤 특정한 인연이 생기면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해봐요 그 언저리 가 있어 그걸 하고 싶은 곳에 거기 가서, 거기에서 마음을 잘 챙기면서 두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함께 가라 제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길 때 그걸 만들었던 건 항상 행동이었어요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것도 행동이에요 제 결단이고 게임방송에서 그냥 이런 마음공 방송을 바꾼 것도 제 행동이에요 심지어 잘되고 있었어 게임 채널 잘되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다 버리고 넘어온 것도 제 그냥 행동이고 결단이고 선물을 받는 행위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해 그게 이게 맞을까 아닐까 영감일까 아닐까 이거 했는데 잘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못 움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꼼짝도 못해 그냥 움직여야 돼 몰라 그냥 할 거야 영감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냥 할 거야 요 마음이어야 돼요 그냥 할 거야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할 거야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그냥 실패해도 할 거야 그거 영감 아니어도 할 거야 그 마음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 마음 이미 이루어진 마음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 모르겠으면 그냥 해요 막 그러니까 공부를 어줍지 않게 하면 헷갈려서 행동도 안해그렇다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야 그냥 해요 그냥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거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행동할 수 있어요 생각은 생각이고 행동은 행동대로 할수 있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모든 게 이루어진 상태에 머무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거기에 머물고 행동은 내가 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되게 사소한 걸할 수도 있어 갑자기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요가를 배운다거나 헬스를 하거나 영어를 배운다거나 그런 사소한 행동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마음을 살수 있어 이루어진 마음 뭡니까?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즐기며 살수 있다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수천 번도 넘게 하지 않습니까? 행동에 대한 얘기 오랜만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쵸 그렇죠? 거창한 걸 생각했던 것 같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창한 걸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를 누리려면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이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옛날에 비하면 거의 1000배 이상 풍요로 졌거든요. 1000배 1배도아니 1000배 정도? 근데 어마어마하게 풍요로 졌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뭐가 많이 달라졌냐? 그냥 풍요로운 마음 하나 풍요로운 마음 하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행동을 빨리빨리 하는 거 어? 이거 해야겠다 하면 하는거 고민 없이 하는거 그 두개 정도?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건 없는거 같아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뭐 내가 그렇게 달라진게 있나? 그냥 의식과 행동 두개 이 두개가 전부인거 같아요 그천배의 수익이 차이가 났는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어? 뭔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다 어? 막 부자들만 하는 어마어마한 비법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의식이 의식